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가 쉬운 스윙을 만드는 첫번째 있었던그 백스윙 올라가는 방법에 약간 의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 왜 이게 쉬운 방법인지 이렇게 스윙을 해서 어떻게 백스윙 모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빠져있기에 오늘은 어 조금 더 보충설명 지난 시간에 첫번째 했던 내용에 보충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쉽게 백스윙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자 우리가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팔을 길게 밀어주고 거기서 왼손 끝에 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말아 쥐어주는 동작으로 코킹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동작만 가지고 쉽게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스윙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레슨을 받으실 때자 왼쪽 어깨를 밀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클럽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백스윙의 경우에는. 자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쭉 밀어넣게 되면 은 지금 정면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상체가 스웨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내가 시작할 때 어깨의 위치가 머리의 위치가 여기 잡혀져 있었는데 쭉 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는 내가 그만큼 돌아와 주지를 못한다면 조금 쉽게 이렇게 뒷땅이 나거나 혹은 과도하게 올려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미스샷이 굉장히 심하게 나게 돼요 자. 클럽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반대로 클럽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몸의 왼쪽 사이드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딸려가지 않고 조금 더제자리에 축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자, 나의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보내줘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정면에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할수 있어요. 자 다만 오른팔을 일자로 뻗어내면은 클럽이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이쪽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자, 오른팔을 곧게 뻗어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클럽은 이 위치에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클럽이 굉장히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왼팔을 뻗어서 이 클럽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기에는 아까 제 몸이 회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의 위치와 회전을 한 상태에서 클럽의 위치는 똑같지만 내 몸의 어느 곳에 위치하냐는 달라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왼쪽 사이드가 클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보내주면 왼쪽 사이드는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아주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백스윙 때 이야기하는 낮고 긴 테이크백이 왼쪽 사이드를 밀어서 보낸다면 몸의 축이 흔들리면서 나오게 되지만 지금처럼 오른팔을 곧게 뻗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낮고긴 테이크백을 만들면서 백스윙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왼쪽 사이드가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왼팔이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왼팔과 어깨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른팔만 뻗어줘도, 일자로 뻗어줘도 몸의 중앙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원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왼팔이 잡고 있으니까 오른팔만 치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중앙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왜 왼쪽 어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뻗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코킹을 할 때는 자 코킹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손목을 꺾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네. 자 들어 올리는 거는 코킹이 아니죠. 꺾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는 거죠. 자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자 테이크 백 길게 뺀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서 꺾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뒤로 쉽게 젖혀지게 돼요. 네. 자, 이러 리버스 피벗 동작이 나오면서 다시 몸을 반대로 튕겨내면서 다운스윙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불필요한 동작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추가할 수 있는 동작을 없애주면서 백스윙을 올라가야지 조금 더 쉽게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길게 밀었으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왼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왼손등이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말아 주어준다면 지금처럼 높이의 변화가 없이 손목이 꺾이면서 클럽이 90도까지 꺾이는 거를 바로 보실 거예요. 자, 이때, 백스윙 탑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냐, 여기는 너무 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클럽은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에는 전부 다 속도가 있어요. 자, 속도에는 탄력이 포함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뒤로 밀어주면서 손목을 꺾으면은, 자, 밀어주는 힘에 말아지는 힘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클럽은 나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돼서 내 느낌상은 여기서 꺾어지고 스윙을 끝내게 되지만 올라오는 속도에 의해서 이만큼까지 클럽이 조금 더 쉽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버스윙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클럽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최대한 쉽게 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왼쪽 사이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은 축을 지켜주고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만들어서 말아지어 주는 동작으로 나의 백스윙 속도를 이용해서 탑까지 올라가 주게 되면 내가 여기서 몸을 피면서 다운스윙을 한다든지 혹은 지난 시간에 했던 팔꿈치를 피면서 말아지어 주는 동작으로 몸을 잡아놓고 다운스윙을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쉬운 어, 두 가지 다운스윙 동작으로 좀더 쉽게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스윙을 갈 때는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제자리에 잡혀있을 수 있게, 스피드와 나의 몸의 축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올라가 주신다면, 전보다 조금 더 쉽게, 이쁜 백스윙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